오산세교에서 서밋이 분양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2편으로 옵션 편을 만들었고요 이건 2편입니다 대표님과 함께 이 모델하우스 투어를 한번 해볼게요 유를 t 기 남겸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평면이 아니라 아이소는 아이소 평면이 좀 크게 나온 게 아니라 아이소메트릭이 좀 크게 나와 있는 형태네요 아이소하고 평면하고 차이가 뭐죠? 어, 지금 요 보면 네. 요 밑에 이제 요거. 요런 걸 평면이라고 그러고 음... 요거 요거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아이소는 아이소로. 아이소라고. 음, 어... 아이소메트리. 아이소메트리? 아, 이소메트리 아이소메트리.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 어, 전문가. 이게, 이게... <웃음> 네. 그럼 그냥 다 하는 거야? <웃음> 근데 이 보면 네, 네. 이게 아이소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평면이 좀큰게 좋고 아이소가 좀 불편한 게 음. 벽체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뒷쪽을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불편하시군요 네. 그래서 좀 보기가 힘든데 어쨌든 어, 뭐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전 네. 나이가 좀 있으셔서 불편한 게 아닌가. <웃음> 지금 여기가 111이다 그죠? 네, 111입니다. 아, 40평이 아, 넘는 거죠. 음, 네,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이 평면의 특징이 음, 있습니다. 음. 아이소에는 뭐가 되게 많은데 네. 평면은 굉장히 네. 단촐해요 그렇죠. 비약장 말고 확장을 좀 보면 네. 이 지금 이제 음, 지금 다 옵션을 뺐다는 얘기가 네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근데 이래 너무 좀 그렇다 빈 공간밖에 보면, 없어요 아, 뭐 이것도 비어있고 네. 지금 여기도 뭐다 비어있고 맞아요 비어있고. 맞아요 뭐 여기도 지금 없는 거같 네. 요 네. 처음에 보고 저는 이게 네. 40평대인데 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없지? 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옵션을 한번 보기 전에는 옵션 다뺀 거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아이소 보면 이제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뭐 진짜 아 근데 뭐 그런 거다 떠나 가지고 네. 어쨌든 치수도 없네 아, 아 이제 <웃음> 치수 좀 정화라 정화 그것도 이제 힘들어 계속 해야 되나 이거 계속 해야죠. 치수를 정하라 <웃음> 정화라 <정하라 웃음> <정하라 웃음> 제발 아 네. 제발 좀 제공해 주시면 좋겠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요런 것들 요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가면인 벽체라고 해서 음. 여기가 돼 있네요. 가면인 벽체. 가면인 벽체가 뭐냐면 볼쪽 아니라 어, 철거가 가능한 벽체를 가면 음. 벽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 좀 많이 줬네요 음. 네. 근데 이렇게 가변역제가벽체가 많은 곳은 처음 봤어요 음, 이렇게 원래 주상합 같은 네. 거 있잖아요 기둥식으로 돼 있는 거 네네. 그거는 기둥 빼고 나머지는 다다 철거 다 가능해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평면상으로 봤을 때는 현관 들어와서 그냥 포베이 네. 구조, 그죠? 해서 막 동풍 되는 거고 안방 같은 경우에도 요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맞동풍이 되는 형태 로 음. 뭐 보여지는데 어쨌든 사이즈가 지금 뭐 없다 보니까 네. 사이즈에 대한 거는 일단 다 빼고 음. 이, 이게 좀 불편하지 않나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요 뒤에 있는 요런 어떤 뭐 이쪽 예를 들어서 뭐 요, 요런 쪽이라든지 뭐 요런 쪽이라든지 이런 게안 보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네네 음.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안 보이고 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형태를 보면 일단은 그 디귿자 형태인데 여기서 뭐 옵션을 지금 이렇게 주는 건가 보네요 그죠? 아 여기 지금 히든 키친이라고 되고 여기 네, 막아 버리는 거구나. 막아 버리고 음. 아니면은 이렇게 앞에 알랜도 주는 거. 근데 이것도 옵션이에요. 아, 이것도 옵션이고. 음. 둘다 옵션인데 비싼 아. 옵션 그냥 옵션. 아 그래요? 네. 아, <웃음>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네. 여기도 이제 펜트리가 들어가는데 여것도뭐 비싼 옵션 뭐덜 음. 비싼 옵션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어, 밑에는 아 밑에는 이제 현관 중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 중문 아, 아, 아 현관 중문. 단독 선택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음. 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것도 여기 있는 장도 유상옵션 네.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유상옵션이고 아, 북박의, 장도 여기도 유상옵션이. 북박의 장도 유상옵션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유상옵션이고 주방 장식장 키큰장 형태 뭐 이런 거 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유상옵션 좀더 비싼 거겠네 이거는 음... 주방 팬트아 이건 팬트리구나 팬트리 맞나요? 주방 팬트리 그런 거 같아요 팬트리하고 네네. 가구도 하고 뭐 들어가는 거 장식장이냐 팬트리냐 네. 네. 하고 그다음 여기도 지금 여기 여기 이도 안방 드레스로. 네. 에이 뭐다 나오셨네 진짜 뭐야 이게. 아 진짜 내가 후반에또아시는분 계. 저분 양아이저 저라도 너아 진짜 대신 분양가가 싸고 아. 네, 발코니 확장비가 쌉니다라고 하지만 속상한 거는 똑같죠, 그렇죠? 아, 속상하죠. 아, 제가 무슨 아, 말 아, 말한 걸까요? 아, 아, 죄송해요. 아니 뭐뭐 네. 뭐 저한테 해요근데 네. 네. 사실 이게 다 옵션이니까 이게 그 이제 사실 이게 추세 같아요. 추세 음. 추세 추세.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옵션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약간 추가적인 매출도 있긴 한데 근데 약간 여기는 있 발코니 확장에 대한 비용을 조금 줄이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또 그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네, 발코니 확장비는 그대로 그쵸. 다 그쵸. 받고 네. 이건 또 추가 매출 올리려고 하는 음... 이런 느낌인데 발코니 확장비는 또좀 작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84A가 네. 200만 원대였으니까 엄청 낮은 거죠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이건 요정도 보고 평면은 너무나 평이한 상황이니까 네네. 이제 VR보면서 바로 이야기를 하시죠 VR보면 깜짝 놀라실걸요 네. VR 스타 음.. 현관이네요 음. 네 현관인데 어떠세요? 대표님 보시기. 음, 아, 현관. 아, 뭐 일단 뭐이짜한 아, 반대쪽에는 우리가 이제 패트 소재. 그래서 네. 그냥 여기 지금 보면 요렇게 손잡이가 요렇게 지금 들어가는 음. 형태로 매입 손잡이 형태로 들어갔고. 네. 반대쪽에는 이제 경으 처리했네요. 음. 전체가 다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전체가 다 겨울이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평대 나 20평대 같은 경우는 또도 하나만 하는 경우가 음. 많은데 평기수가 크면은 쭉 같이 밀고 들어가는 경우가 음. 많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시장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죠 음. 좀 예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좀 공간의 확장성 음. 이런 어떤 효과는 있는데 근데 그거 그런 거다 뭐 좋은데 어 여기도 라이팅이 들어갔네 <웃음> 어 이거 주는 건가요 이거 이제 네? 이게 이제 이게 그냥 그 음. 모델하우스 한다고 그냥 효과만 낸게 아니라, 이제 주는 건가? 만드는 거면, 바뀐 것 같아. 그죠? 근데 어. 네, 옵션일 수도 있어요? 옵션, 우리 이거 하부장에 이거 뭐 옵션 그거 없었잖아요. 라이팅 뭐, 들어가는. 모르겠어요. 어. 어쨌든, 어쨌든 만약에, 네. 이런 거 같은 게좀 되게 애매한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하우스 용으로 해서 전시용 조명인데 그쵸, 그쵸?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시용 조명이라면 저는 또 약간 애매할 것 같아요 이거는전시용좀 아니요 달라고 해야 돼 달라고 달라고 해야 돼조명 네. 달라고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이네요 그냥 여기 있는 그 손잡이를 라인 포인트로 해서 약간 블랙 칼라로 갖고 전반적인 형태가 약간 지금 저 칼라가 블랙이라는 얘기는 다른 곳에 블랙이 아마 받아주는 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의외였던 게 바닥 타일이 폴리싱이에요 음. 반짝반짝거리는 재질이에요. 음. 조금 의외였어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네. 펜트리장 <웃음> 들어가 보실래요? 팬트리장요 펜트리장. 네 별거 없네요. 펜트리장에는 별거 없네요. 어, 별거 이게 옵션인 없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음. 이게 지금 옵션으로 이제 주는 거 형태인데 네네. 팬트리장 보면 여기 지금 올라가니까 이 단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단차가 지금 있는 형태로 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이, 이 건설사에서 좀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죠요 이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에 대한 마감 저번에도 음... 이야기했지만 여기 이제 우리가 디딤석으로 들어가는 요 부분 요 네네. 부분을 쓰고 여긴 벽지 여긴 디딤석이니까 마감재가 많이 만나잖아요 음... 요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실 좀개선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뭐저안 되고 있네요 네. 제일 궁금한 게 거실일 것 같아요 네. 엄청 네. 아, 거실 엄청났거든요 네. 거실로 거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거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엄청났죠 이게, 이게요 네. 이게 지금 호반 같은 경우가 제가 항상 보면서 호반하고 제일 풍경채하고 느낌 비슷해요 음 그럼못 느꼈어요 호반도 되게 블링블링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일 풍경채도 되게 블링블링 많이 아 해요 제가 저번에도 네. 제일 풍경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제일 풍경채가 블링블링하게 하는 요소들 중에 폴리싱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음 예를 들어서 어그 우리 욕실장이나 뭐 그런 거 보면 은 약간 반짝이는 요소 네네. 샤팅글라스라든지 음뭐 아니면 은 우리가 메트 느낌이 아니고 어쨌든 반짝반짝하는 폴리싱 느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음. 지금 여기도 보면 네. 지금 바닥도 폴리싱이잖아요 음. 그리고 이런 쪽 벽면 자체도 그렇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폴리싱을 좀 많이 쓰면 라이팅을 받으면서 빛이 다 반사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 제그좀 보여진다 음. 예,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보면 호반하고 제일하고 좀 약간 느낌이 비슷한 부분이 좀 디자이너께 친한가봐요 네? <웃음> <웃음> 이 거실에서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예.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음. 여기 가변형 벽체 어 가변형 벽체 헌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음, 음, 헌게 뭐야 <웃음> 뭘 헐어 <웃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없다 그러니까, 아, 가변형 벽체가 가변형 없다 가변형 벽체인데 네. 벽체가 티어서어뭐더 <웃음> 찔겠지 더, 더 <웃음> 그러니까 벽체 자체가 있, 있, 있다 네, 네. 뭘 없다 뭘 헐어 <웃음> <웃음> 어쨌든 그게 없다 보니까 처음에 네. 보고 오왜 이렇게 넓어? 그 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밑에 요, 요 뒤에도 보면은 네. 약간 그 집안에 보면 장식장으로 파티션하는 경우 네, 있잖아요. 그건 쪽 가서 보면 될것 네, 뭐 같아요. 다 떨어져서 일단은 난 네. 라이팅이 없어서 시원한데. 아, 아 라이팅이 없어서 라이팅 좀 넣어주세요. 뭐 옵션 다른 거 그렇게 돈 많이 받으면서 이라이팅뭐 넣어주기가 힘듭니까? 여기 라이팅 이거 라이팅 맞나요, 네. 이거? 요요 아, 여기는 원통 기둥형이라 해서 네. 여기서 라이팅 이렇게 나오는 음. 거고 제가 여기는 간접 간접. 간접 형 네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안 넣은 건 아니니까. 고관에서 그 나심관니가 <웃음> 바닥에 보시면 점선이 있는데 네네. 이 점선들이 다 원래는 벽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자리인거죠 <웃음>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벽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네네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없는 형태죠아요 맞아요 이게 항상 이게 우리가 분양성을 올리기 위해서 넓어 보면 좋잖아요 어차피 음... 평면에는 방에 대한 건다 나오니까 건설사의 건 뭐다 네? <웃음> 꼼수다 <웃음> <웃음> <웃음> 건설사의 꼼수다 아, 네. 넓게 보게 하려고 아니, 아니 운동장인 줄 알아 저 멀리 이래가지고 아니 30평은 가변형 네. 벽체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 40평대가 없는 건 저는 좀 많이 봤어요. 같아요. 전 많이 봤어요. 아, 그러세요? 전 많이 봤다고요? 아, 알겠어요. 어깨 <웃음> <웃음> 계셨으니까. 아, 네. 어쨌든 굉장히 넓어 보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효과가 확실히 있고. 네. 야,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네. 그냥 막 운동장이네. 진짜 정말. 넓죠. 네, 진짜. 아, 이렇게 아, 하면 좀 좁아 보인다. 아, <웃음>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블링블링한 것 중에 하나가 또요런거요런 부분들 음. 요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트월은 지금 보시면 600에 1200짜리 타일 음. 같아요 네. 해서 요렇게 해서 1200짜리가 지금 들어간 것 같고 요거는 음. 600에 1200짜리 들어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폴리싱을 썼네요 음. 어, 폴리싱을 좀 써서 블링블링하게 아트월또 블링블링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네. 약간 제일하고 비싸다니까 아 어, 그러네요 <웃음> <웃음> 우리 영상 보시고 네. 또제일 풍경채 나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밀가루 음, 네. 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크게 이제 메스 자체를 뭐 이렇게 보는 거좀 세라믹 탈로 한것 같은데, 메스가 요 메스를 뭐예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 덩어리. 어, 아, 아, 메스 네. 몰라요? 아저왜대 나왔어요. 아네. <웃음> 영어는 좀해요는 아, 네. 어쨌든 르냐 우리는. 모를 모 나왔는데 몰라. 모를 아, 수 아, 있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큰 덩어리로 중점 딱 잡아줬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풀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우리가 히든 키친이라고 해서 옵션으로 들어간 부분 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옵션 음, 가격이 좀, 많잖아요. 좀 있어요. 네. 네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요새 이제 리모델링 시장에서도 이 공간에 대한 활력성에 대한 걸 어떻게 보냐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시선을 막는 이거는 반대예요. 일단 저 음...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주방 자체도 조금 넓게 보이고 확장돼 보이는 형태로 하고 싶은데. 네. 이걸 했던 이유는 알겠어 우리가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 또 이제 약간 장이 뭐 있겠죠 네, 상하부 뭐 네, 장도 네, 맞아요, 있고 네,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시야가 확 터져 있는 거를 가려버리잖아요 음... 우리가 지금 거실 같은 경우에도 방에 있는 가변 벽체를 하나 없애고 되게 디럭스하게 보이게 해 놓고 주방은 왜 이렇게 막아 아, 제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음. 이제 가끔 옵션들 보면은 네. 이 주방 공간을 아예 안 보이게 하려고 음. 크게 문을, 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냐면. 네. 문을 했다가 문을 열면 안 어,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설치를 네. 해버리면 네. 여기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옵션이기 때문에 야 실험 안 해도 돼 그쵸, 라고 그쵸. 할 수는 있는데 네, 네, 네. 이제 어쨌든 그 의도를 봤을 때 어, 저는 이제 시야에서 음... 어, 이게 약간 막히는 거는 별로 음... 저는 선언하지는 음... 않는데 그것도 사용성에 따라 좋겠죠 왜? 어쨌든 그쪽에 들어가서 안쪽 뒤로 한번 가볼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예. 어, 그렇죠 수납이 돼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약간 서브 키친이나 홈카페처럼 맞아요 맞아요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전 제품들 같은 거막 올려서 쓸수있다 좋죠 그쵸, 이 그쵸. 공간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풀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음...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만약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아... 또 이야기 또 해야 돼 <웃음>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이야 이거 아이 라인이 좀... 아무튼, 뭐,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여기는 네. 하고 여기 는 하고, 여기하고, 미드웨이 쪽하고 같이 말고 올라간 거는 세라믹 같고. 그 다음에 네. 하부 쪽에도 마찬가지, 뭐, 음, 세라믹 같아요, 제가 가, 볼 때는. 뭐, 저게 재질을 모르니까. 그렇죠 네. 이게 상태가, 우리가 지금 분양 사무실 전해봤는데, 담당자도 몰라, 지금. <웃음> 근데 아무튼 상판은 네. 화이트한 느낌, 하부 쪽에는 약간 블랙을 음. 눌러준 느낌으로 들어갔는데, 그거 자체 칼라를 아까 우리가 복도에서부터 주방으로 들어가는 그 통, 큰 통을 매스로 보고 이제 하부장을 이제 잡아준 것 같고. 제가 칭찬할 게 있습니다. 뭐요? 위가 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위에 떼진 게 이게 네,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네, 네. 이제 우리 수업 주, 수입 주방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데 네. 이게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이 좋아하지는 않는 거예요 뭐냐면 아, 이렇게 그래서? 하잖아요? 네.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 먼지 예, 묻어 이 어, 먼지가 어, 그... 내려앉는다고 아 진짜 생각 못했어요 어, 그리고 또 여기도 먼지 어... 내려앉는다고 어...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군요. 네, 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그나마 손이라도 닿는데 오. 여기 손한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에서할 때도 네. 저 위에 이제 약간 띄운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다 먼지 들어간다고 또 컴플레인 걸린다고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진짜 생각 못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뭐 그렇고 네네. 야,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어 왜요? 이거 옵션 아니 수준 건데. 수준 어. 아니 수준 이거지 이거 이거 뭐야 이? 이 수준이 이게 진짜인가? 어 왜요? 너무 기본이라서요? 이렇게 뭐 좋게 주는데 수준 이 수준이 <웃음> 웬 말이야 이게? <웃음>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 커, 일, 일자로 돼 있거나 자, 자료 화면좀 커버 네. 아 자료 화면좀 아, <웃음> 아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 아 이거 아니 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웃음> 이거 진짜 야, 뭐야 이거 씨. 근데 이거 이게 혹시 혹시 제가 모르는 뭐 외산일 수도 있을 까 같은데 아, 모르잖아 아, 되게 비싼 건데 이거 지금 이 비싼 비슷한 네. 생긴 건 뭔지 알아요? 뭔데? 대림이 대리 대림 그냥 기본 사양으로 나온 거. 아네 10만원도 안 하는 거 내가 이미지 그것도 같이 넣 던져 <웃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 네. 보고 네. 저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시야를 가리는 형태의 홈카페를 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이 면과 이면두 개를 다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네. 하면 둘 중에 한 면을 홈카페 형태로 시원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오픈 선반? 오픈, 선반 아니, 오픈 선반이 아니고 오픈을 시켜서 홈카페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음. 한쪽 키컨장 들어가고 그렇게 둘다 만들어서 낼수 있는 안이 있는데 음. 이건 지금 음. 여기 옵션은 요거 하나만 해놓고, 이거 안 하면 이거 선택하거나, 이거 선택하거나, 막 이렇게 돼있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라면, 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여기 키큰 장에 냉장고장 들어가고, 여기도 키큰장장식장 들어가고, 이쪽이 뒤에 이렇게 장넘에서 여기를 가릴 것보다, 음, 한쪽에는 키큰장 들어가고, 한쪽에는 홈카페 형태 들어가고, 뒤쪽으로 시원하게 미는 거. 그걸 하지 않았을까? 음. 자료 이미지 나가면 자료 이미지. 네네. 요렇게자 주방을 보고 네. 어떤 걸 느꼈냐면 거실은 엄청 넓은데 네. 주방은 뭔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대표님 이게. 말씀하신 네.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꼈나 네. 네요 네. 그러니까 뭐요거는뭐한뭔까지 할게요. 네. <웃음> 자 이제 안방이 안습니다. 안방은 왔습니다. 예. 네. 안방도 이거 이거 우리가 이런 데 소금 안 되죠. 여기는 장이 들어간다는 거 아, <웃음>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만 잘 100% 거의 뭐 넣지 않, 않나요? 아, 자 그럼 여기 드레스룸이 네. 만약에 장을 대체할 만한 크기 안쪽에 안쪽에 크기 있으니까 그럴 네. 수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넣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뭐 일반적으로 여기 많이 네. 장을 넣는데 보통 넣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침대의 위치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어차피 저기가 장이 들어가면 반대쪽에. 아, 침대 문을 열어야 들어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헤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은 뭐잘 고민하셔서 이게 만약에 30평이면 네. 거의 무조건 붙방이장 여기 들어간다 봐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표현대가 이제 40평 정도 되면 이제 드레스룸. 근데 이것도 있어요. 드레스룸에 사용하는 거는 결국에는 시스템 선반 형태잖아요. 그렇죠. 장에서 도화가 다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음... 저는 개인적으로 붙박이장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 형태와 음... 그리고 붙박이장이 없이 그냥 시스템이 있는 형태는 저는 반대예요 음... 개인적으로는 둘다 있는 게더좋둘다 있는 게, 더 아, 둘다 있는 게 좋다 아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네. 여기 만 설치하면 이제 바뀌어야 되니까 음...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욕실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요 네네 그러시죠 공용하고 부부두개 어느 거 볼까요? 어 부부 볼까요? 부부? 네. 공용 볼래? 아 <웃음> 부부 보시죠 부부 아니, 왜 물어보신 거예요? 그냥 뭐 물어봤어요 <웃음> 여러분 공용은 볼게 없습니다 기본 뭐 300, 6 0 0짜리 그리고 바닥은 300, 3 0 0짜리야 여긴 또 특이하다 여기는 그나마 또 여기도 반짝반짝하는 걸로 썼어 어 그러네요 네, 진짜 반짝반짝하는 거 폴리싱 계열의 형태로 반짝반짝 빛나는 형태 반짝을 좋아하네요 진짜 네,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야 대단하다 뭐 이런 이런 건 얘기 안 하실 어, 거잖요 성향이..성향이.. <웃음> 거는뭐 근데 디자인에서 성향이 다르니까 에이, 그렇죠. 어, 이거는 뭐 어쨌든 호반에서 이렇게 푼 거고 뭐 우리가 뭐라고 아 우리. 에이, 그럼요 그죠 에이. 우리가 에이. 뭐라고 뭐 이런 이야기 그냥 한번 얘기해보는 거죠. 저 개인적인 공문지네요. <웃음> 드레스룸 한번 가보도 돼요? 아, 네. 가보세요. <웃음> <웃음> 그거 아까 아, 얘기하지. 아 눌러주세요. 예. 아좀 길게 뽑긴 했네요. 그리고 이런 레이아웃이라고 하나요? 음. 음, 그런 것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니, 밑에 뭐, 장도 그렇고 뭐 레이아웃이 뭐 있어 일자로 그냥 쭉 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아, 그냥 대충 좀 해주세요. 이런 <웃음> 건 좋네요. 이런 예. 런거 이렇게 이렇게 서랍장.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예. 예. 아 예. 아, <웃음> 네. 자, 그리고 안방 안방 안방 욕실 안방 욕실 마지막 한번더 가봅시다. 지금 여기서 보면 타일에 대한 건 3600각짜리 300, 3300각 300, 똑같이 썼고요. 음.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반메이프로 해서 들어가 있는 형태네요 탑볼과 언더볼 사이에 있는 반메이 형태로 이런 거 되게 사용성이 되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좀 되게 좋은데 뭐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여기는 그냥 격만 달고 여기는 이제 수납을 할수 있게끔. 저는 이것도 좋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도 확장되고 좋죠. 사실 그래서 제가 부부 욕실 보자 한 거예요. 아그랬구나 이 네. <웃음> 뭐 나머지는 뭐 일반적이네요 네. 네. 네. 아. 자 여기까지 오늘도 대표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저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지금쯤 구독을 꾹 하고 눌르셨을 겁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 주시고요 네댓글도 <웃음> 많이 달아주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